신비아파트 종예구간 무료나눔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 2021년 1월 23일 토요일 오후 3시 신비아파트 유튜브 영상 하단에 곰손이 남긴 고정 댓글 꼭 고정 댓글에 남겨주셔야 돼요 고정 댓글에 곰하라고 적어주신 분 선착순으로 5명 5분에게 신비아파트 종이구간을 무료나눔 해드립니다. 택배비 무료이고요. 제가 다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. 만약에 아무도 참여를 안 해주시면 그냥 제가 갖겠습니다. 어쩔 수 없죠. 여러분 진짜 오래 기다리셨어요. 이제 신비아파트 친구들이 전부 다 완성이 돼서 무척이나 뿌듯하고 그리고 이렇게 갸름한 얼굴에 하리, 리온이 강림이를 만나서 무척이나 기쁩니다. 네? 신비를 빼놓지 말라고요? 그래!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해! 신비아파트라고! 내 아파트라고! 내가 주인공이라고! 그렇다고 합니다. 자, 그럼, 종이 구간 인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오디피기를 한번 해볼게요. 먼저, 하리. 하리의 애고빠가지 분홍 후드티입니다. 귀신들 다 날려버릴 거거든? 하나도 안 무섭거든?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. 다손볼시켜주지 머리를 씌워보겠어. 너무 귀여운 하리가 완성이 됐습니다. 예, yeah. 짜자짜자. <웃음> 너무 작아서 귀여워요. 신비 옷도 한번 입혀볼게요. <웃음> 신비 아파트의 주인공인 신비가 완성됐습니다. 고스트볼 X. 나도 도깨비지만 나도 귀신이 무섭다고. 하리가 아니면 나도 귀신이 무서워 혼자 못 잡는다고. <웃음> 그렇다고 합니다. 어 너무 귀여워요. 자 그리고. 하리한테 웨딩드레스도 한번 입혀볼게요. 오, 오, 하리, 너이 녀석, 너이 녀석 무척이나 예쁘잖아? 오, 오. 하리가 머리도 이렇게, 요 이상한 꽁지 머리 안 하고, 이렇게 단발로 푸니까 굉장히 예쁘네요. 예쁜, 이렇게 머리에 화관도 썼고, 분홍색 리본이 달린 하얀색 웨딩드레스가 무척 잘 어울려요. 아까, 고스트볼 앞판하고 이렇게 뒷판 붙여가지고 두 개를 하나로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극을 할때더 간편하게 가지고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테는 아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가 이렇게 있고 하리한테는 고스트볼이 이렇게 있죠 상황극을 할때좀더 손쉽게 놓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리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 다음은 강림이로 가볼게요 먼저 강림이 평상복좀 시크한 강림이 내 여자한테만 다정한 남자 난내 여자만 지켜 오글오글 리온이는 이제 모든 여자들한테 다정하고 친절한 방면에 강림이는 하리한테만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성격이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 여자한테만 잘해주는 그런 남자 캐릭터입니다. 무척이나 시크하고 다정한 남자죠. 자 그럼 변신이 이건 이제 초반에 강림이가 이렇게 변신하기 전에 입었던 옷이고요. 그 아까 부적 만들어놨던 것도 이렇게 씌워주시면 이렇게 강림이 머리에도 부적을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. 너무 귀엽죠? <웃음> 머리 안 벗겨지게 잘 조심하시고 너무 귀여운 강림이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멋진 옷으로 갈아입어 볼게요 강림이 칼도 이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어 도안으로도 만들고 싶었는데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활은 뒷판을 생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는 종이로 이렇게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옷에 그냥 박아줍니다 <웃음> 마찬가지로 칼도 강림이 머리에 씌울 수가 있어요 짜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리오니를 입혀 볼게요 리오니는 모든 여자들한테 다정하지만 그만큼 달달하고 잘생긴 캐릭터입니다 먼저 리오니 사복을 한번 입혀 볼게요 귀엽게 볼을 가르키고 있는 리오니입니다 여기에 이제 머리를 펴보고 오, 오 세상에 아니 퀄리티가 이렇게 좋으면 어떡하지? 아니, 잠깐만. <웃음> 아니, 리오니가 이렇게 잘생기게 그려줘도 되나? <웃음> 아, 이거 참. 오, 너무 귀여워요. 뿌이, 뿌이. 자, 이제 리오니한테도 아이기스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. 아, 퀄리티가 너무 좋, 너무 좋네요.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서 저도 기분이 참 좋아요. 요걸 이제 입히면 여자 옷인거죠 요거는 아이기스 여자 옷은 하리한테 무척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고스트볼도 초록색하고 빨간색으로 컬러가 조합이 되어 있어서 아이기스 제복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옹 응, 귀여워. 세필, 카드의 힘. 뭔가 리오니가 엄청 많아요. 아, 그리고 이거는 명예대원 배지인데, 리오니가 엄청 구속품이 많네요. 아, 이게 예.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심이 들어가는것 같아요. 아, 이게 제 의도와 상관없이 몸이 저절로 움직인다랄까. <웃음> 신비도 엄청 귀엽게 그려졌거든요 이런 사심이 들어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오니도놀라와줘서 정말 고맙고 <웃음> 아니 신비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점점 곰손이 되어가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그럼 오늘도 놀러와줘서 정말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꼼바